근데 그럼 첼쌤은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? 저는 한자 이름인데 빛날채에 일어올리 써서 아, 너의 빛으로 세상을 이렇게 하라 이런 뜻을 갖았어요 저는 처음에 첼쌤 이름 영어처럼.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 첼리라서? <웃음> 그러니까 한국 이름이 첼리라고 안하고 그냥 저한테 알려준 음, 이름이 체... 영어 이름을 그냥 아, 맞아, 알려줬구나 맞아, 맞아. 이렇게 맞아. 생각했었는데 음. 어 아, 이름 예쁜 것 같아요 뭔가 쌤이요. 구슬 있어요? 제 한국 이름은 강선주고 선주 뜻은? 먼저 선자에 구슬 주자를 써서 음. 뭔가 먼저 좋은 구슬이 되어라. 음. 그냥 구슬은 제 생각에는 제가 생각하는 어떤 목표 뭐 이런 거인 것 같아. 요 음. 좋은 사람? 음. 근데 진짜 한국인들은 음. 생각해 보니까 이름이 엄청 의미를 음. 많이 담는 그거 같아요. 뭐 그게 마치 내 인생을 사지 유지하는 응, 것처럼. 맞아. 그래서 아기 때 애기들 태어나면 막 장명소 같은 데도 엄청 맞아. 많이 주고, 이름 짓기도 맞아. 하고, 막 사주? 막 이런 거에서 어, 이름이 별로 이름 안좋다 안 그러면, 맞아, 맞아. 막 개명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. 맞아, 맞아. 외국인들도 한국 이름을, 한국어 공부하는 외국인들도 한국 이름을 많이 만들까요? 글쎄요? 그런 거 만들면 뭔가 애정이 좀 가는 것 같긴 해요. 맞아요. 아, 그이 국가 이름은 내가 이거구나, 음, 이런, 이런 거? 음. 약간 외국어를 공부할 때그 국가 언어로 만든 음. 이름이 있으면 좀 동기부여가 음. 되는 맞아, 것 같기도 맞아, 맞아. 하고 뭔가 그런 느낌이 들긴 하죠? 음. 그렇다면 여러분은 한국어 이름이 있으신가요? <웃음> 만약에 없으시다면 저희한테 댓글로 여러분의 사연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예쁘고 의미 있는 한국 이름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넌자부탁탁립립다다 yeah. yeah. yeah. yeah.